아이뭐 해? 응? 열심히 뭐하는 거야? 미술 감상 하고 있어뭐하는 거야? 뭐 예요? 그림 이 재미 있 어요? Nope. 안녕 하 세요. 이사 씨 반갑 습니다. 발로 모든 것을 하시는군요 아 새롭네요 역시 <웃음> <웃음> 오, 오, 오, 오 운전 잘하는데요 우리 서이가이오이야내일이야하 <웃음> <고백할까 웃음>